자 현대 사회가 돌아야 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면적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게좀 많긴 한데 어,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점점 그 추가 건물이 수용량이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생산 건물들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자원이라던가. 자 어찌 됐건 일단 지금 현재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원. 이런 것도 멋지게 발전을 했네요. 자 잠깐만. 자 굳이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니 교육 받은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건설을 완료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요. 음, 그 최근에 제가 운동 발전기를 두 개나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음, 시청은 나중에 배치를 할게요. 이건 최종적으로 그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 제대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들 이런 게 점점 완성이 될 거고 이쪽에도 사람들을 또 할당을 시켜야 될거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일단 나무를 벌목하는 거는 굳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여기도 완성되는 대로 사람들을 배치를 할게요 헉! 잠깐만 어... 이 주변에 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죠 이거 좀 나중에 처리를 합시다 아니면 지금 옮겨도 되고요 호잇 자 이쪽에 마을이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묘지가 있을 거예요 없어졌니? 왜안 보이지? 아 저기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옮겨줍시다 자 드디어 기술자의 오두막 여기도 완성이 됐죠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시킬게요 좋네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현대시대로 와서 보니까 이거 보시면 산소 수준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물 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기적 중에 나무를 심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 기적을 어, 진행했을 때 과연 수치가 얼마나 오를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한 이정도 해볼까요? 호잇! 와우 멋지네요. 자 쭉쭉 올라가고 81% 음 그래요 이거 기적 어기적양이 은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 몇 번만 하면 100% 역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좋네요. 아, 그럴 동안 이제 슬슬 다른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스틸 메이킹이라고 돼있으면 이거 보시면 스틸 팩토리라는 게 생겼어요. 일단은 어, 얘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다 지는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 지으면 될까요? 음, 되겠네요. 이 건물은 뭐였더라? 너 뭐니? 이름. 어? 이 아이는 뭐죠? 왜 클릭을 하는데 왜 표시가 안될까? 버그인가? 일단은 이거는 완성되고 나서 한번 지켜볼게요. 궁금하네요. 자 이제 남은 연구 과제를 한번 봅시다. 사실 음, 현대다리 이거 필요 없어요. 네, 시멘트 공장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이라던가 이런거 중요하니까 이런거 진행하고 그 다음에 화학공장이란게 있어요. 이것도 해야지만 저희가 응 클로닝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기타적인게 좀 많죠. 화학공장을 해금시켜야지 또 상위 건물들을 만들 수있고요 그리고 그 맞춰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난 후에 나머지 가지 부분을 연구하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먹는 거에 관련된 거는 해금을 시켜야겠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지금. 자 아까 전에 그 건물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자 클릭이 안되는 이유는 어 갑자기 왜 적대적인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쵸 얘들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클릭 안 되는 건 우리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적대적으로 바뀌었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음... 어떻게 할까요? 저는... 파괴를 선택하겠습니다. 호잇! 망해라! 미안해요. 자 결국 얘네들은 저희랑 싸울 수 밖에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었네. 그죠자이 문명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니? 미안. 안 돼요. 저리 가세요. 자, 아예 멸망이 됐어요. 이쪽은 제가 부셔놨으니까뭐별 문제 없을 거라는데 음... 비가 오니까 알아서 불이 꺼지겠죠? 아니야. 그... 그... 지금 나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니까 관리를 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낙수 효과. 호잇! 자, 불 끕시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음, 됐어요. 아 지금 시, 그 기적 수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동안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이런 것좀 유감이긴 한데 네, 저희가 건설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죠 이 주변에다가 계속 건물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물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킨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건좀 신경을 씁시다 우리. 그냥 물이라던가 먹을 거라던가 이런 건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시멘트도 이제 저희가 생겼기 때문에 음 그래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식점이 있어야 그 음식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이 되고 행복도나 기타적인 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배달 오두마 이거 이전에 수리를 못 해줘서 더 망한 거긴 한데 다시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음 배정을 시키고요. 자, 농장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여기 시멘트가 없으니까 바로 될 겁니다. 자, 갑자기 이 건물이 왜 붕괴되기 일부 직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마... 이쪽 주변에... 오두막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이거 한번 확인해 보... 고 아, 그러네요. 자, 바로 지정을 합시다. 이거는 급하니까 그래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동을 해서 수위를 진행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야 너네들도 적대적으로 바뀌었니? 그러면 음.. 용납할 수 없어요. 아, 번개를 씁시다. 자 이렇게 다 제거를 시킬게요. 자, 남은 사람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처리해 아니, 있으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또 불탈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어, 불 번지는구나. 그비 내리게 해야겠어요.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음, 응, 됐어요. 이따 이렇게 합시다. 세계문명을 이런식으로 없앤다는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현재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감시탑이나 그런걸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된 마크들을 다 처리하고 싶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죠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봅시다. 어,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구죠? 감시탑 어 이건 좀 문, 그 문제긴 한데 이게 없으면 범죄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어, 좀 머리가 아다 이런 건 내비둘게요. 아 그리고 음식점. 이런 거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죠. 자 업그레이드 시키고 잠깐만. 녹색 인간을 본것 같았는데. 얘죠? 그 병든 거 맞지? 아니구나. 음, 잘못 본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깜, 아 깜짝이야. 아, 사냥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건물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뭐 연구가 완료되면 그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와 이거 보세요. 아니 잠깐만 방사능을 통해서 공기오염을.. 아잘못봤네요 제가. 그냥 마스크 광고에요 마스크 광고. 야 근데 집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있는게 뭐지? <웃음> 어, 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저는 무슨 제조건물이나 무슨 상정건물 그니까 지역사업소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네요 뭐 어찌됐건 자 아픈 애들 아 근데 지금 CP 수치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릴게요 아 맞다 차라리 이럴거면 걔네들 그 재물로 바칠걸. 그렇죠. 이건 제가 실수했죠. 자, 어찌됐건 병원도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급한건 아니니까 일단 내비두고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만한게 뭐가 있을까? 아 농장. 그래요. 농장은 업그레이드 시킬만해요. 이런거. 자이 와중에 고생을 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사망했고, 을 조만간 선거를 다시 할 거예요. 어이 건물 이쁘네요. 어이 건물의 정체는 주거 건물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주거 건물이겠죠. 어 이거는 슬러시 상당히 많긴 한데 아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 안 돼서 또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좀 지켜보고요. 아이 주거건물하고 이 감시탑이 없어지면 여기에 길이 생길 것 같은데 그쵸? 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어... 제가 처음에 너무 빡빡하게 검사를 해서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없앨까? 이거 없애면 새로 애들이 이동하지 않을까? 그쵸?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아... 우물 중요하죠. 이거는... 나중에... 다 발전하고 난 후에 그때 도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봅시다.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너 누구야? 너이 자식 그... 그래. 니가 내가 멸망시킨 마을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구만 이거. 어,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아이는 갈아버립시다. 우리 사원 어디있나요? 사원. 자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궁금하지 않나요? 보세요. 받칠 수 있어요. 아 위에 분쇄기가 있구나. 자 잘가요. 그래. 순교했다고 치자. 그래요. 이제 묘지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위를 좀 늘릴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행복하네요. 범죄율도 매우 낮고요. 진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물펌프 업그레이드 버튼은 미리 눌러 놓겠습니다. 그거 중요하니까요. 이게 보니까 도로 위에 있을 때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부스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감안해서라도 진짜 연결시키긴 해야겠네요. 이렇게 아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연구가 다 됐네요. 빠르게 한번 연구를 진행해보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수경법은 물에 아그 농장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고기에 관련된 거 또 물에 관련된 게 아래쪽인가 위쪽에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쭉쭉 나가볼게요. 크, 멋지네요 이런 거. 잠깐만 성직자가 또 왔어요. 누구야? 너냐? 여기 아닌 것 같고. 자.. 망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구만. 이리 온. 이 온! 야 자, 희생해라, 빨리 잘가요? 자, 이마크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 이 와중에 완성된 건물들이 있어요 자, 모두 할당시킬게요 자... 고 아, 성직자 어딨지? 이 아이를 꼭 찾아야 돼요. 잠깐만 이거 안되겠구만 이거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 기적으로 바치겠습니다. 여기 또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음...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는 불을 놓는 겁니다. 아 지금 좀... CP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진 한데 여기 아닌가? 아 이쪽이죠? 호이 됐어. 자 이렇게 한 후에 벌려진 기적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질러봅시다. 자 이쪽이죠? 야 너네 자꾸자꾸 왜 남의 땅게 침법을 하는 거니 이거. 그리고 너네 허, 이 인구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킬 수가 없잖아. 야, 사기치고 있어 이거. 자 여기다가 불을 찌를게요. 자불이여 번져라. 옆 건물까지 아주 확실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이 또어있더라여기있네요저 건물은 이쁘긴 하네요. 이건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거 둘째 치고 내가 지을 수 없다면 파괴를 해야지. 크, 멋져요. 아마 불이 번질 거라 생각이 돼요. 뭐 나무는 한번 나중에 다시 씹읍시다. 아 그나저나 너겟을 좀 받쳐가지고 CP 포인트를 얻고 싶은데 너겟 들렵아앗 두려... 아, 잠깐만! 아, 죽으면 안돼! 이리온! 아 잠깐만! 제가 실수로 불태웠어요. 에휴.. 기적을 바꿉시다. 자 우리 염력이 필요하니까 살아있는 너겟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집어넣을게요. 분명히 여기 주변에 있을텐데 너 누구야? 아 우리 팀이구나. 에 나중에 봅시다. 자 어느새 연구가 완료됐고 이제 플라스틱 공장부터 시작해서 이 중요 분기점 분기점을 연구한 후에 이런 식으로 연구할 예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이 가지 단계에 있는 것들을 현대화 시키는 그런 연구 과제고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은 공항이라던가 이런 에어로 스페이스 아직 개발 중이라고 적혀 있는 건 있는데 그래요 이런 거를 연구하면 사실상 중요 연구는 완료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쵸? 어. 생각보다 참 장시간 이렇게 마라톤을 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도달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실패 음,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이거를 어디서 메꿀 수 있을까요? 분명히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긴 할것 같은데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기타적인 거 있죠 그때 c p 를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거 남의 건물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쵸? 왜 우리 건물은 왜 이렇게 못생겼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너겟 있니? 이거 누구 너겟이니? 거북이니? 음... 어! 여기! 상대방 너겟이 있어요 자, 이, 이 아이를 잡아다가 받칩시다. 받쳐서 CP를 벌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적을 뿌리던가 그렇게 할게요. 호잇! 아이고! 에이, 다시 합시다. 저 아이가 필요한다 저렇게 받쳐가지고 CP를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14명까지 늘어났고 이쪽은 지금 몇 명까지 늘어났니? 돌아다닌 데 있니? 여기 있네요. 자 이번엔 놓치지 맙시다. 호잇! 아 그리고 마을 주변에 감시탑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을 배치시켜 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갈린다. 좋아. 35포인트. 그 3명씩 받칠 때마다 100포인트가 넘잖아요. 아 이거 상당히 이득인데요. 그쵸? 그러면 저거를 좀 주변에 건설을 하면서 억제라 하면서 음, 관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파괴하면서 저 면적을 줄여버립시다. 아 이게... 참 신이 되니까 제가 너무 잔인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자이 아이하고 자 교육받지 않는 이 아이를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거 파괴시키고 이쪽에다가 음, 기술자 오두막을 만들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자 호잇! 나와!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제술자 오두막을 빠르게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돼요. 야 너네가 도로까지 가로막고 있었구나. 이거 나쁜 나쁜 애였구만 이거. 보세요. 도로가 연결되기 시작했죠. 상당히 어, 나쁜 곳에다 지었구만 이거. 아무튼 제가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너겟들 있죠. 납치합시다. 번개를 썼으면 회복을 해야겠죠. 호잇! 이리온. 다행히 본진 주변에 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빠른 이동이 가능하긴 해요. 호잇! 50%요? 좋네. 자, 드래그해서 빠른 이동을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자 오두막은 제가 지시를 내려놨고 이쪽에다 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뭐가 있지? 학교? 공장? 공장을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플라스틱 팩토리가 해급이 됐죠. 잠깐만 이거 너안 좋은 위치에 있구만 이거 또 조절을 합시다. 자 이거 파괴시키고 바로 이 쪽에다가 플라스틱 팩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일 이렇게... 나와! 안되겠다, 유리 지공을 지어야겠다. 아, 근데 찌꺼기 때문에 해금이 안되네요. 방법이 없을까? 난 너네랑 이웃 아니야? 자 일단 이쪽에다 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도로가 왜 계속 빨간색으로 뜨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쵸? 빨간색으로 뜨는 이유가 뭘까? 여기도 파괴시켜야 되나? 그래야 될것 같죠? 아 이제 지을 수 있구나. 아니야 그래도 안되잖아. 왜? 그러면 여기까지 파괴를 시켜 볼게요. 자, 호이, 호이, 나와. 그리고 너는 일단은 어디 갔어? 이 아이는 받칩시다제 기적이 많이 부족하니까, 호이. 빨리 1,000포인트를 만듭시다. 거래 안 할게요. <웃음> 거래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없앴으면 자리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플라스틱 팩토리? 그래도 여전하네. 어... 좀... 잘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쵸, 이게... 좀 길게 길게 지어야겠구만, 이거.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차근차근 지읍시다. 이렇게 돌을 연결하면서 짓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우물 하나 하고 그리고 기술자 오두막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 여기다 지어도 되겠다. 이기 지어야 될 건물들이 좀 있죠? 아 이거 남의 건물이구나 이런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파괴 되면 도로가 생성될 거예요.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떨어지면 도로가 생길 거예요. 생기다, 안 생기네. 그럼 여기다 물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여전하네요. 이게 도로가 생기는 조건하고, 도로가 생기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아까 전처럼 나중에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되면 음, 나중에 이쪽에 라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좀 건설합시다. 뭐가 좋을까요 여기? <웃음> 그래 재활시설 이런거 어떨까? 자, 이런 거 지어봅시다. 좋네, 이런 거. 근데 색깔이 왜 변하지 않는 거지? 자, 이 아이를. 아, 마땅히 질 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런 거 없애야 될것 같은데, 그쵸? 이쪽도 좀 정리를 해야지만, 그, 도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합시다. 아, 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자, 재활시설을 불끈 다음에 여기다 지을게요. 잠깐만, 회오리 바람 드디어 시간이 왔죠? 나는, 돔을 만들고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니? 자, 토네이도를 찾습니다. 어디일까요? 뭐야, 그냥 지나갔어? 어 well. oh, 온다, 온다. Like, 막을게요. Right 이아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아 내광산 아 내광산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철광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파괴된 게 명확하게 안 뜨니까 일단 이거 먼저 지정합시다. 물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생산량을 보면 어느게 부셔는지딱 감이 오거든요 이게. 아 이제 기름 생산 안하고 있어요. 가스도 생산 안하고 있고 아자 가스 가스에 신경을 씁시다. 가스 광산. 이쪽이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천은 아니지만. 그쵸? 여기 주변에다 찍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와, 이건 좀 너무한 듯. 자, 막읍시다. 이건 내가 좀, 좀 봐도 심한 듯자 정리를 할게요 어 기적이 부족합니다 뭐이 정도면 정리되겠죠 자 여기에 남아있는 너겟들 찾아가지고 바로 바칠게요여력이 없어 호잇! 나와, 빨리. 지금 44밖에 없으니까 빨리 받치는게 맞아. 호이 자, 이쪽에 한명더 봤는데, 벌써 다 죽은 건 아니겠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제가 아즈텍이 된 기분이라 참 기분이 착착하기긴 한데 뭐 이런 게임이니까, 게임 자체가. 자 여기다가 빠치고요. 벌써 100 회복했죠? 빠릅니다. 한명 더 호잇! 그리고 이제 점점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농장 같은 거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면 어, 농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 이미 됐네요. 자. 사람을 할당시킵시다. 아이고 배운 사람이잖아. 아니, 그냥 한한명 정도는 적당하겠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이러면 별일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야.